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단호한 변론과 그 사건의 명백한 증인과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중들의 그 반응 때문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속방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이 어떤 역사적이고 영적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보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적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어떤 것을 기초해서 일어난 일인가 하는 것이며 그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의 사건들을 볼때그그책 안에서 전체적인 흐름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은 더큰 어 <웃음> 본문인 구약과 더큰 본문인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어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사그 문자적으로 그 사건 자체에 빠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거죠 <웃음> 사도들은 그저 한 개인의 구원에만 목표를 두고 한 행동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안진베이가 일어난게 말이죠. 온 인류에 대한 구속의 경륜의 어떠함을 보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증거를 하였습니다. 변증을 한거죠 분명히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하는 것에 대해 변증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아지는 시선을 하늘로 올려서 그리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새로운 경륜 가운데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으로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그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조금도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한 개인의 앞날에 대한 미련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이 없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전혀 이제 새로운 존재들로서 사도들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웃음>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로서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그 행보를 쓰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주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제 먼저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구조는 크게 나누면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용은 사도들이 이제 노임을 받아서 동료들에게 가서 보고하는 내용으로서 그것이 2 3절이고요 둘째는 24절부터 30절까지 인데 그 보고를 들은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30, 마지막 30절인데 31절 그 교회가 하나님께 기, 기도를 드린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제 차례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첫째 사도들의 노임과 교회 앞에서의 보고를 보도록 합니다. 사도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그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물론 사도들은 그에 따른 그 저들이 이제 요구한 그런 맹세에 부응하지 않고 나온 거죠.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상, 상반된 성격의 모임인 교회로 갔습니다. 죽음을 넘나들던 위기의 환경 속에서도 지상에서 유일하게 사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던 동료들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동료들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의 옥의 가침과 재판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잃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 주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확신과 아울러 형제들, 형제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런 생명의 교제가 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도 불편해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반기는 그런 교제가 되는 모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나아가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낱낱이 이야기 보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겪은 핍박의 내용과 주님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 그러나 저 적대 세력들이 자꾸만 그 박해의 강도를 더하여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방해 할것 등에 대해 아마 말씀했을 것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위협한 내용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사회 속에서 살수 없도록 하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제재나 육체적인 협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안유와 축복에 대한 보고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그 나라의 전진과 관련해서 경험한 것들 그리고 장차 닥치게 될 일들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령한 교통을 한 거죠. 단순히 뭐 행정보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 속에서 일하시고 대적자들 가운데 일하시고 또그 어떻게 그 일을 진전시켜 나가시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서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 교회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들의 이와 같은 보고를 듣고, 교회 동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진실로 이는 그리토 안에서 한몸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대 세력들의 위협이라는 것이 일부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도와 연합되어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나라의 진정과 관련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토 안에서 한 메시아적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되신 그리토의 지체들로서 그들 모두가 기도의 동기나 내용이나 목적에 있어서 3위 하나님의 뜻인 구성역사의 진전과 연결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개인의 구복 광년, 뭐, 그 교회 자체의 졸립과 관련해가지고 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는 존재들로, 함께 경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존재들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소통 아닙니까? 그리토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닥치는 환경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관계가 전혀 설정되어 있지도 않은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높은 대상에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는 그만큼 그렇게 기도할 만한 어떤 근거와 내용이 선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도에 대해 세세히 가르쳐 주셨고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의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식 등을 가르쳐 주셨고 또 자신이 친히 닥치는 상황 가운데 그 기도의 독특한 실제를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산상보원의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주,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저 바리새인들은 좋아한다. 너희는 그런 현재적으로 받는 창에 그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원보원하지 말라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할 것을 신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도와 연합된 주님의 자녀로서 품성을 갖춰가야 하는 길, 길과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일 가운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기, 본연, 본연의 본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 본, 그, 하는 기도들 또 역사적인 사명을 어, 이루기 위해서 어, 하는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방식과 내용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진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의 이러한 <웃음> 기도의 가르치심 이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인 다윗이나 다니엘 등이 위기시에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어느정도 숙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저들이 한 기도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들은 먼저 만유의 창조주로서 대주제이신 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주제라는 말은 고대 헬라 세계에서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경칭으로 사용했습니다. 구약에서 자주 표현되는 개념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명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그분의 창조되심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저 국지적으로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진짜 크신 하나님으로 알고 부르는가 그 그분이 그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분을 부르고 있는가 그분을 부르는 이름 속에서 그것이 함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마유의 대주제께서 게시하시는 분이심을 표출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사건의 실체를 내다보시면서 메시아 대적들의 출현을 예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메시아의... 그 <웃음> 메시아가 당할 일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하는 걸 알고 10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는 그 주님을 부르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알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고백하는 그런 어,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약의 개시사가 다 그의 전능하신 주권자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저들의 개시사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밀하고 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토에게 이루어진 대적자들에 의한 일이 이렇게 다 예고된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나여 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자신들이 닥치게 될 위험의 일을 내다 보시고 마땅히 역사의 주관자인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아가도록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다는 걸 고백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수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참 주님의 그 섭리의 사역이 오묘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토에게 이루어진 대적자들에 의한 일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게시가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코 진리로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런 관계를 분명히 알고서 이렇게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간구하는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저들은 세 가지 내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위협을 하감하옵시고입니다. 적대자들의 위협을 하감해달라는 거죠. 하감하옵시고 하는 말은 자세히 살펴돌보아달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는 그저 악인들의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당신의 속성에 따라 처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겸손한 기도의 요청이 되는 거죠 저들에 의한 박해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신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을 또 한편으로 알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위협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하감해 주십시오,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협을 상황을 피해서 도망 가지 않겠습니다. 그걸 기꺼이 감당하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감당하겠는데 그걸 살펴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고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수 없죠. 어떻게든지 피해, 피해 가게 해달라고만 하겠죠. 저들에 의한 박해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또 그, 그것도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간구는 그저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감당하려고 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 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분명히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게, 십자가를 앉으시려고 기도하신 건아니고요 감당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려운 기도, 어려운 일들이 되니까, 인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근데 그 결코, 안지게 해달라고 하는 건아니에그 지는 것이야말로 전 인류를 속죄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주의 사도들과 교회원들도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항시 저 악한 자들이 폭력적인 행사로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을 알고 자신들의 일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유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히스기야가 극한적인 공경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내립의 그 거만과 그의 잔인한 협박을 주 앞에 호소한 거죠요그 사실을 다 내놓고 려 편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기 사도들과 교회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그런 것이 두 번째 강구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감당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해달라. 이제 복음 증거를 하게 해달라고.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단순히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형제들과 소통하고 세상에 대한 증거를 하는 것 아니냐? 그거를 위해서 함께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걸 같이 에, 감내하려고 그 속에서도 주의 증인으로서 일을 같이 감내하려고 그걸 살펴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제한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관련된 위협을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 증거를 목표로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도 않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빈약하고 눈앞의 것에만 집착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내가 교회원으로서 함께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예 몰라요. 뭘 기도해야 돼? 본연의 사명으로 주어진 게 뭔지, 역사적인 사명으로 주어진 게 뭔지, 그걸 감당,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후에 그 이방인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런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생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요 이 뒷부분에 그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신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에 숙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심정이 지금 똑같은 심정 아니에요 여기 사도들과 교회가 기도한 심정, 그게 뭐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고난은 고난이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워도 도망가는 그런 그런 상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건성건성 살다가 일이 닥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님을 대적해요, 사실. 주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시위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게 교회로서 고난받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예 생각지도 못한. 이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옥중에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 때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냥 이옥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가서 좀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네.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것입니 이게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되는 거예요. 같은, 같은 배를 탄, 형제들의 도움이 아니면 바울이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다 내려놓은거죠. 주님이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각자가 그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그것을 누려가려고 한거죠. 이 진짜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과 성신 충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이 되시고 성신을 보내신 이후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성신 충만과 말씀은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거지. 지난번에 본 베드로의 설교도 같은 원리로 되어진 거지. 그 베드로의두 번째 설교 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그 기도의 내용도 성신이 충만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높이 되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가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신 충만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과 아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성신을 소멸하고 근심시키니까 개인에게만 갇혀버리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사실은 뭐 집안에 노숙자가 있다고 러는데 교회 안에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이런 교회원으로도 살아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무교회주의자예요. 이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에만 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의 성신 충만, 말씀의 인도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과 관련된가 높이 대신 주님의 다스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강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또의 능력에 의한 표적을 행하기를 바랐습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기를 바랐고 기저이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들이 다른 소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 수단으로 사용할 방법으로 이렇게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이 기도의 내용을 근거로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이적과 예수 그리토의 관계성 그리고 이적과 개시적인 완성과의 관, 상관관계도 모르는 그렇게 그 무지의 소침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고에 의해서 이적을 행할 존재로서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만하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또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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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증거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셨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걸 그걸 사도들은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쓰임 받는 그그 일에 연장선상에서 쓰임 받는 존재들로서 표적을 구한 거지 단순히 자신들이 어떤 마술사 시몬처럼 뭐 성, 성신의 이름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그래서 무슨 어떤 <웃음> 뭐큰 뭐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그 일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은 시적인 완성을 향해 진전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구속사적인 위치에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건데 그런 특권이라는 것도 그들에 의해서 필요,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바라는 이런 강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능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이 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때 거기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알고 기도를 한 거죠. <웃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댐의 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할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응. 그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2절인데요. 그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죠. 그 하늘을 하늘의 셋째 하늘에 올려갔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끝부분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탕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 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의 표가 이런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위치 구속사 안에서의 위치 또 정경적인 맥락 안에서의 위치 그걸 알고 이렇게 그 사도로서의 그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적 뭐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 그, 그, 그것으로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나의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런 것이 저해가 될것 같으면 자기가 그런 엄청난 것을 경험해서도 가렸다입니다 그거를 음.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독특한 위치와 역할의 역할 이해하로서 이런 강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강조하지만 초대교회의 구속사적이고 게시아적인 기적 강구는 오늘날 그대로 요청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비상섬리로 되어지는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본문을 근거로 한 이적 추구와 노력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교 현장에서 누구 뭐 의사도 없고 뭐 어떻게 할수 없는데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자를 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끌어다가 주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잘 알고, 성신을 안다는 것은 구속사를 잘 안다는 거예요. 성신이 충만하다. 그 안에서 자기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필요한 걸 구하고, 절대 그걸 넘는 일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걸 뛰어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사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의,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는지 알수 없어요. 근데 이, 이런 걸 모르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손자들이, 오늘도 이런 일은 재현된다 하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기적을 추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추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걸 쥐락표락하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자기 영광과, 성, 성 그런 걸 요구하는 성도들의 유익을, 현실적인 유익을 채워주면서, 궁, 근본적으로는 주님께는 못 나가게 하는. 아, 그게 참, 거짓선자들은 항상 그래요. 같은 일을 하고도, 발람의 경우도 맞지만, 같은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이제 속내를 배제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는. 사실, 저들이 막 이적축을 해, 해서 병이 낫는게 아니라, 그 중에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혹.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실 일이 있으면 때를 따라서 당신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병에 고침을 해, 해주는 거지. 그, 그 사도들, 저 오늘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때 거기 딱 그게 그때가 맞으니까 그 일을 하게 한게 아니다. <웃음> 이제 셋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교회가 큰 위기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른 동기와 목적과 방식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모여있던 자리가 진동을 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신내 산에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었는데 그때 진동이 일어났었잖아요. 2사에서 6장 4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 18절 말씀 마지막 18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점이 같이,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주님의 임재의 한 표적이죠. 진동, 주님의 시편 68편 7절로 8절에도 이런 진동이 돼서 나오고 시1리서 12장 26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분의 엄미로운 신적 임재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 진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임재의 표시가 매우 두렵고 압박을 느끼는 것이겠지만 주의 백성에게는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게 하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들 모두가 성신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이게 응답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표시고요그 표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입니다. 담대히. 혹자들은 이것이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입니다. 오순절 성신 세례 사건은 그런 계시적인 연결점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들은 하나님의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세 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의 표적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여기서의 응답 가운데 종속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나왔지만, 그 사도들이 행할 표적들 그것이 사도 행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보여줘요. 뭐 뱀을 잡는 것도 사, 저, 사도 사도 바울이 그 보블리오 섬, 그 거기 지금 몰타 섬이죠. 거기 거기 갔을 때그 그 경험했잖아요. 그다 그 표적적인 일들이었어요 사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웃음> 그, 오늘날 굳이 그것이 꼭 있어야만 다시 있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신의 능력으로 이미 말씀계시와 행위계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있는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는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의 노임과 교회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을 참고했습니다. 물론 거기 이제 처음에는 보고가 들어가 있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작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간구를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교통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요. 저들이 함께 하는 기도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자기들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이미 주신 교훈의 원리를 기초하여 성신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전혀 못본 척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 일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하에 종속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주님의 도구로서의 노릇 감당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나라의 천진에 가담한 자로서의 영광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근거로 해서 내가 한 주를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아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개인의 국어 광용과 관련해서만 주님의 말씀을 따져 생각해 볼게 아니고요. 교회의 진정과 관련, 그리도의 존재와 속성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돼. 그걸 기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당장에 뭐 묵묵부답으로도 올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닥치는 환경 속에서 주의 통치를 드러낸 일을 우리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상, 삶에 얽매여서 교회 아로서의 위치와 역할도 망락한채 상황의 극복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기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있으면 그 저주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뭐 담대의 주의 백성으로서 할일 못하는 거죠. 그런 자는 항상 불안하며 흔들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진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흔들려 버려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알아서 그 존재와 당위와 목적을 향해 전진해 가야 하는 본 궤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진해 가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존재와 관계에서 삼위 하나님의 회복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하는 거예요.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고 관계에서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신의 보내심의 중심 가운데에서 현진하려고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 이러한 것이 개인의 행보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 교회의 행보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인주의, 개교의 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성경이나 성신의 가르치심을 하나의 관념으로만 처리하고 있다는 증거만 남기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